난 이제 가보는 게 좋겠어 이블린을 찾든 헬맨을 찾든 네 마음대로 해난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 좀 해봐야겠어 아라사카 내부에 내 사람들이 준비되면 연락하도록 하지 그럼.